이렇게 있을때이 수선의 발을 내리면 M에서 여기까지가 최대 길이가 보니까 여기 오르는 난 여기 O M 자갈이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로 보고면 네. 이 넓이에서 그때 이큰이 세타에서 이 작은 세타를 빼면 여기에 그 코사인 세타 나오잖아요. 네. 그래서 큰 거는 코사인 알파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는 이 길이를 먼저 보는 데이 길이 보고면 여기가 오고 여기가 1이니까 얘는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.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6면을 단면해 붙일 때 m, h, b 를 보았는데 MC와 어, 여기가 잘하고 있으니까, 여기가 5, 고 4, 고 6, 7, 8, 3 14, 그5 1 3 24, 25, 26, 2그1이니까4이 다르니까 2는 한루틴. 는3스루틴 우리는 4틴스3루틴이스루루틴2루틴 한루틴, 한루틴, 루틴 한루틴, 한루틴, 한2틴한루루틴 한루틴, 한루틴, 한루틴, 한2틴 한루틴, 한루틴, 한루 이 집이 이이이에이간 하기 이렇이이요이 t u